예, 오늘 성경 의무 시리즈 12편 미가와 제사장 요나단한테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명단 사는 사람 요거요고요. 아, 자, 여기 보면 뭐성격 에너지는 아, 나중에 이제 요나단하고 미가 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 오늘 그 나오는 그, 그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면 여기서 나옵니다. 그 여기 네모나친 것처럼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하고 사이에 있는 고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맨 위에 보면 그 라이스라고 나옵니다. 그 라이스가 나중엔 단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엔 라이스 전엔 레셈이라는 데로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면 부엘세바까지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단서부터 에 부엘세바라고 얘기한 게 바로 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을드리고요 자, 어, 뭐 집안의 신당을 만든 사람 사사기 1칠장1절에서1 4절까지인데요 에브라함 산지에 미가라는 이름이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자, 에브라함이 어디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어, 여기입니다. 여기가 단지파가 있었던 데고요. 그다음 에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데입니다.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 안에 미갈한데가 미갈하는 사람이 있었단 얘기죠. 근데 에브라함이 그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지파가 다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건건 너왜나안 불렀어 어, 너희들만 왜 좋은 거 갖고 있어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것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거, 어,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천백은 천백이 어디서 나왔죠. 결국은 여기가 어디서 나왔죠. 삼선에서 드릴라가 천백세계를 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거기서 보면 뭐예요. 어, 천백세계림은 종이 37명을 댁고 있었던, 될수 있는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나중에 이제 미가가 그 제사장한테 얘기할 때은 10달, 열 10달, 열1 0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보면 110년? 정도 될수 있는 연봉이죠. 이게 은1 1 0 0세기되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 위하여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들이노라. 이게 뭐예요? 미가가 어머니 은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안 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저주를 부은 겁니다. 이 은을 갖고 간 놈들은 정말 잘못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가가 무서워서 그 저주가 자기한테 내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어머니한테 돌려주죠. 이 당시만 해도 뭐냐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우상들이 얘기할 때 말들 그러니까 저주가 품었으면 그것이 곧바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시 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자기, 자기 아들한테 저주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 잘못됐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도로 미가한테 주고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게, 드려 네가 드릴 테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미가가 그 은을 어떻게 하냐면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의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세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그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신상을 만들고 자기가 멋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신상 만들었다는 건 어디서 나옵니까? 자 출애급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 더딤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아론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애굽당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시간이라는 걸 보면 우리가 시간을 잡을 수 있습니까? 시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시간을 잡을 수 없고 내가 시간 속에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고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바벨탑 만들듯이 우리가 저 롯데 그 110층 되는 어떤 그런 그 건물을 짓는 것처럼 뭔가 내가 실적을 만들어 놓고 뭔가 내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시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만약 이런 얘기죠 우리가 요번에 그, 그 아라산 요번에 아라산에 가고그 철도를 연결하는 그 입장에서 모든 걸막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그거 자체는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실적이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것처럼 똑같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거든요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아론한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말하되 이는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낸 너희 신이로다 고 하는지라고 얘기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하죠 그니까 러우리가 이런 거 있죠 아이들이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뭔가 그 시간 안에서 내가 누군가와 같이 보호를 받지 않고 누군가와 같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불안해서 뭔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요? 해 텔레비를 보게 되고 게임 중독에 들어가고 술 중독에 들어가고 이렇게. 그 섹스 중독에, 성 중독에 들어가는 고가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 누군가의 보호를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시간에서 내가 외롭다는 생각하면 그것이 어떻게 냐면 중독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너를 위하여 세계 무상을 만들지 말라. 최애국기 20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세계 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에서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느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건 는 이와라고 딱 말씀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곳은 중국의 관훈장, 어마어마게큰 상이죠. 이런 상을 만들었습니다. 관훈장은 뭐냐면, 자, 이 관훈장을 보면요. 이 조그만 관훈장도 있어요. 요게 그 비터 500 병인데, 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 한 30cm 정도 되는 거겠죠. 30, 한, 30, 한, 한 규빗? 그러니까 한 45대, 만대한 45cm 정도 되는 건데, 이런 걸 갖다 놓고 집에서 촛불을 키고, 기도하고 절하고 이 사람한테 나 잘하게 되게 해달라고 위합니다 자, 한국에서는 마찬가지 관운장을 무당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군신이라 해갖고 관운장을 장군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순신 장군도 새기는 사람도 있고 강감찬 장군도 있고 여러 가지 장군을 새기는 게 이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수 있다는 것을 상대편한테 알려지고 그것으로 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겁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대신 뭐예요? 금송화지를 만들어서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대체하게 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 속에서 내가 외로움이나 힘들고 괴로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 어떤 모형물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를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월스트리트의 스트리트의 황동, 청동 황소 있죠. 이것은 뭐예요? 힘과 권력의 상징으로 보는 거죠. 이것이 왜 월스트리트 앞에 있을까요? 그것은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나중에 보면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금송아지. 이 청동송아지나 금송아지나 똑같은 거를 봐주시면 돼요. 이것을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봤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여기는 이집트 황소 신 아피스입니다. 이게. 아피스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신들 자체가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황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송화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 CERN입니다. 나중에 그 인터넷에 보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CERN이라는 것을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핵 융합 발전소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요. 지하 100m 까지 내려갑니다. 지하 100m 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 이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에 뭐냐면 시버상이 여기 나타나 있다는 얘기죠. 이 시버상이 여기 왜 있을까요? 이게 웃긴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상징물을 갖다 놓은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뉴 에이지의 대표적인 시버상을 갖다 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에 있는데 어마어마한 거리죠. 이것이. 이 거리에 전부 다큰이 지하에 100m에 전부 다 뭐예요? 이런 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계. 요 밑에 조그맣게, 여기요 밑에 사람 보이십니까, 혹시? 요 밑에 여기 나와 있는 요게 사람인데, 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히 큰 것이, 어디에요? 스위스와 프랑스 북부 그 경계선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시바상을 갖다 놓는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이 회사 마크가 뭐냐면,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고 느끼는 게 없으세요? 어떤 건 6자라고, 어떤 9자라고이죠. 이게 결국은 666입니다, 결국은.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6이라는 숫자를 왜 오해받을 거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것은 이제는 숨지 않겠다.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적 그리스도들이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종교적으로 전교적으로이 사람들이 크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과거에는 기독교, 목사들이 그것을 다 알아서 해주고 그걸 막아주고 다 했는데 지금은 목사들이 어떻게 돼요? 기독교그 카톨릭과 사제들한테 발에 키스하고 그들에게 타협하고 그들과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놓고 나는 666이라는 것을 보이겠다라고 합니다. 이곳이 입자 물리학 연구소가 이게 뭐 하는 데냐면 그러니까 추정하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이 타임머신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포탈을 여는 것들, 외계와 생물체와 포탈을 연구하는, 여는 그것을 만드는 회사가 아닌가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뭡니까? 천주교에서 신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대단한 겁니다. 보면 여기 보면 신부도 해골을 갖다 놓고 유월승별 유골, 유골 해갖고 해골을 갖다가 섬기고 여기 와서 인사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성물이라고 해서고성 하는 거죠. 자, 여기 천주교에서 신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베드로도 신이 됐고요. 야거보도 신이 됐고, 그 12, 12사제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신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임신하고 싶으면 어떤 신한테 빌고, 야거보한테 또 무슨 그 내가 병에 어떤 질병을 갖고 얘기를 하고, 돈을 많이 벌려면 그 뭐죠? 그, 그 마태, 마태한테 마태 가서 기도하고 이게 다신이로서 그, 그, 그 기도하는 사람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자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왼쪽에 있는 김일성 동상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일이 동상.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그 정부 고유 관료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들이 가더라도 항상 이상위에 의해서는 묵도를 해야 된답니다. 묵상을.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사귀었을까요 안 사귀었을까요. 다 사귀었을 겁니다.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다 했을 것입니다 왜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게 환경직 목사님과 결국은 누구예요. 주규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뭘 잡았느냐? 바로 이겁니다. 너를 위하여 어떤 세계의 우상도 만들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무엇을 잡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보면 요 목사님들은 근본적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말씀을 잡고 우리가 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명을 갖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게 가장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사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얘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얘기한 것은 나중둔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선, 그 다음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자 여기 보면 뭘까요? 개신교 십계명과 천주교 십계명입니다. 근데 1계명이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보면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주교에서 보면 이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이계명이 없습니다. 자 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요? 2계명이 없고 저기 10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러 이걸 한번 부결해볼게요. 자 1계명과 2계명을 개신교의 1계명과 2계명을 천주교의 1계명을 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 십계명을 내 이웃의 입을 탐하지 말라의 범, 밑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구계명을 어떻게 해서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이 뭐예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고 십계명을 두 개를 쪼갰습니다. 이게 천주교의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할때때 1.1액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러면 이건 과연 뭘까요? 왜이교명을 자기 마음대로 없애버릴까요? 이것은 자기가 신이 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 천주교를 우리가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거룩한 공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안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 이 내용 자체가 전부 다 공예의 수사보다 모든 걸 해결하거든요. 그럼 그게 그, 그 공예가 가, 과연 거룩한 공예냐?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신경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스박스 하워드 실추회장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 모임을 만들어 냈는데 저크리스 하워드 실추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왼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컵에 사탄 숭배 사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커피에도 마찬가지 사탄 그 마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뭐예요? 오른쪽에는 그 본사 꼭대기에다가 나는 동성애가 좋아요라고 그 깃발을 꼽아놨습니다. 자, It is our company's mission to the destiny of Christianity. 크리스티안이티. 나는 기독교인들 어떻게 해요? 파괴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가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자, 이것이 잘못된지 안 되는지 원문 기사가 밑에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쳐서 들어가 보세요. 자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2 0 1 6년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마다 오는 성탄절을 위한 연례 디자인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뭐였냐면 사탄의 오각형 모양에 그걸 집어넣고 하는 얘기가 뭐냐.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둠의 주인이 사탄의 디자인이 이 나라를 시행된 것을 보기 원하며 이컵으로 어둠의 왕에게 충성을 외치는 것을 시작하기를 원한다고 라 말했다는 얘기죠. 이게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자체가 뭐야?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고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해요? 게 우리는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우상을 갖다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차에서 하나, 집에도 하나 갖다 놓고 아이들도 사다 주고 그렇게 한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창세기 1 3 1장 34절에 보면 나엘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아다가 찾아내지 못함에. 자, 드라빔이 뭡니까? 집에서 섬기는 우상이란 얘기죠. 그렇죠? 이게 점을 칠거나 그럴 때 쓰는 게 우상이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템블러 같은 걸 갖다 우리가 부적처럼 우리가 갖고 다닌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이게 부적이 아니더라도 이걸 갖고 가서 어떻게 해요? 하우드 실치 회장을 도와주는 것밖에 더 되냐는 얘기죠. 왜? 그사람들 기독교를 파괴한다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관념도 없고 어떻게 해요? 가서 이것을 갖고서 먹고 자기는 어떤 그런... 뭐. 별도로 뭔가 잘난 척하는 어떤 그런 거. 난 별도로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하면서 어떤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갖고 간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마, 말씀드렸지만 사이렌은 부적처럼 갖고 다니고 있다고 라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드라빔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사기 11장 5절 9절에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드라빌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제사장은 누가 되죠? 레위지파가됐어요레위지파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지 아들을 그냥 세워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그 6절에 보면 그세례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 사람, 사람마다 사람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고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유다 가족에 속한 베, 유다 베들레엠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윈이로서 거기서 거,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업 유다 베들레엠에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며 자,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참그 비통한 눈을 느꼈던 이유가 뭐 이겁니다. 우리가 목사가 개척을 해갖고 부응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접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교회를 접을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가 어떤 서명이나 사명까지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사를 안수를 받았을 때 내가 봉급쟁이보다 낫기 위해서 내가 받았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사를 받았을, 때, 받았을 때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왜냐하면 베들렘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레위으로서 거기에 거래였더라 베들렘은 뭐예요? 우리가 많이 알던 거죠. 빵집이죠. 근데 빵집에 빵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 사람이 거기서 못 잊고 도망 나온 거죠. 다른 데 가서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나왔단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 40개 의 도피성과 각그 성마다 그 유다 지파가 레위인들을 갖다가 섬겨야 되는데,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레위인을 우습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내가 니들 갖다가 왜 모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일터사역자가 분명히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방인도 섬기면서 텐트메이커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가 아닌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소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을 벌면서 할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말씀만 전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내 힘으로 서 선교 나가서 지킬 수 있는 것들. 조금 있으면 우리가 그 우리 그 우리 조시아 목사님하고 그 저기가 나가게 돼 있는데 미국으로 선교 나가게 되는데 자, 가다 보면 미국이라는 데가 저는 가장 어려운 선교지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는 동성애를 갖다 반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선교지보다도 가장 어려운 곳이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자 거기서 보면 다 볼게요.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자, 전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국일보 이번에 그 12월 7일 자, 이 신문입니다. 한국 문화일보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목사 퇴진 위기, 비판 자초한 대형교회.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나눔을 섬기며 실천해야 되는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사회 문제로 떠들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계 한 관계자는 하나님이 동의할 목사가 교회에 관한 공로 의식을 사로잡혀 교회를 자기 것으로 지키려고 한, 하고, 교인들도 이를 당연시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결국 이게 이 내용이 뭡니까? 결국 번영주의입니다, 번영주의. 자, 이 내용을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번영주의인데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겁니다. 자, 사랑의 교회는 서초동 성전 지을 때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지하를 갖다가 그 길을 갖다가 그냥 터갖고 만들었는데 이것이 결국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한테 돌려주라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보고 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그것이 말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안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다른 곳은 어떻게 하겠죠. 자, 대적인원 10만 명에 달하는 서울 강남의 대표교회 사랑의 교회는 오정현 담임 목사를 이를 위해 처해 있다. 5일 교인 9명이 오목사와 대한예수교 장노회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단낸 담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소송. 이것이 뭐냐면 강도사의 입장을 안 했고 강도사에서 시험 안 받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은 능력이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원심에서는 아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원심을 파기하고 어떻게 돼요? 파기완성됐어요. 그래서 오정현 목사의 살아 있으면 다시 한번 그 대법원에 다시 상고한다고 재상고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제가 어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그 전단지를 하나 준 거예요. 어, 교회협의회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신천지 신천지가 뭐라고 얘기한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회장 선거하면서 돈을 몇십억씩 쓰면서 너희들이 이, 우리가 신, 저, 이 신천지한테 우리한테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단인지 어떻게 내가 이단이야 우리가 이단이야 라고 했습니다 신천지가 이제 대놓고 교회 협의회 교회, 모든 교회가 다 모여있는 그 협의회를 갖다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예요 목사들이 자기의 할 바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욕을 먹는 겁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예요 명성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어, 대형교회에 성장하는 것이 성공으로 비춰지는 교회를 이끄는 목사가 사실상 교회를 사유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명성교회 사건은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부자세선 논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명, 명성교회 잔인 목사가 청빙했는데 그 아들을 청빙했는데 그것이 무효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전에 재판부에서는 세습을 오케이 괜찮다고 라 했다가 다시 뒤집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교회 사람들이 웃기지 마. 난 그냥 청빙하는 게 아들, 김상환 목사님 아들 나가 청빙하는 건 관계없어. 그렇게 해도 관계없어라고 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아들을 뭐예요? 아들을 그냥 목사 저 제사장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거 돈 없고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니까 또 어떻게, 어떻게 해요? 돈으로 사갖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제사장 시키고 목사 시킨다는 얘기죠. 내 마음대로 내가 돈이면 권력 가고 있으면 모든 걸다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결국 우리는 뭐냐 우리의 기독교인들을 갖다 욕먹히고 있다라고 생각할 건 거죠. 자. 제사장이 싹군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죠 17장 5절 9절을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이, 저, 줄이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은 열이란 뭐예요? 아까 1100세계라면 뭐예요? 110년 동안을 갔다가 살수 있는 연봉을 어떻게 해요? 미가가 훔친 거예요. 자, 갈라디데서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자, 이거는 여기서 보면 누굴 좋게 하는 겁니다. 나를 좋게 한 겁니다. 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사람들의 을사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 위해서 큰 성전 짓고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타협하고 이렇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한 게 뭐냐. 우리는 사명을 갖고 누구를 위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단 얘기죠. 자, 그 레윈이 그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어떻게 해요? 개척교회 하다가 청빙돼어서 대형교회 청빙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우, 따봉! 하고 들어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죠. 자, 자, 미가가 그 레윈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이윈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줄줄 줄 아노라. 자, 이게 뭐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뭐예요? 복달라고. 이게 지금 현 교회의 뭐예요? 모습이란 얘기죠. 그 교회의 모습 뭐예요? 결국은 번영주의죠. 번영주의. 자유주 신학과 번영주의죠. 자, 한가정의 복을 비워준 사람으로서 전락해버린 거예요. 제사장 자체가.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하느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사장을 누가요한 개인의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이사람 뭐예요? 미가는 뭐예요? 내가 신당도 짓고 내가 제사장도 구했으니까 이제는 하느님 한테복 주실 거야. 여러분 기독교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가장 밑바닥 종교 있죠. 가장의 밑바닥 사람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종들과 노예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 다음에 사사를 보내셨어요. 주 모세를 보내줬고자 여기 한번 재미있는 거 한번 보십니다. 이거 마치 양파 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쏟아지는 범죄 종합 세트 양진호 전 회장 더 이상 없을 것 같았는데요. 네요. 그의 엽기 행각이 최근 저희 채널의 취재를 통해서 추가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자 이유조 기자, 어떤 엽기 행각이 추가로 드러난 건가요? 일단 우리가 장희빈이나 이년 황후에서 봤음직한 그런 내용이 좀 나와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네. 양진호 회장이 자신의 회사 직원들의 손톱이나 머리카락, 혈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인형 같은 것들을 만들고 네. 이거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니 왜요? 제사를 못뭐 때문에 지낸 거니까? 일단 그 개인들한테, 직원들한테는 개개인에게 복을 주려는 것이다. 매우 주술적이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자신에게 복이 올수 있도록 젊은이들의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아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굉장히 미신적이고 이런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논란이 되고 그런 상황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 보면 누가 이 제의를 지내고 있습니까? 스님이에요. 스님. 도포할 곳 스님인데 과연 이것이 맞는 거냐. 과연 제사장, 과연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과연 이것이 맞는 건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슈화되고 이렇게 됐다면 우리 종교인들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무당과 뭐가 다를 거 있어요 무당과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복을 받아요 한 개인을 위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것아까의 미가 있는 제사장과 뭐가 다를 다른, 다른 게 있다는 얘기예요 다를 거 없습니다 사실은요 자요. 의심만한 만화 자 보세요 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왜 분배받았죠? 반 분배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 출애굽기 49장 16절에 보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아 이건요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는 어, 이스라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아 뱀이요, 새길의 아,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 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요기, 여기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아, 여기 에스다울. 자, 잠깐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단자손이 이수, 어, 소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에게 용맹스한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하고 어,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아까 얘기했던 에스다울, 에스다울에 가서 가니까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에 나와 있던 내용이 나오죠. 소라와 에스다울 그 내용이 나와갖고 어떻게요? 거기 단지파 소라와 에스다울이 나오는. 단지파의그그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간 거죠. 자,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여호사가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그 뽑기를 그 해갖고 전부 다 분배했는데, 마지막까지 단지파는요. 자기가 이 이게, 이것을 갖다 이겨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맨 마지막에 가서 이 단지파의 땅을 받았는데, 사사기 1장 34절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단자 손을 산지로 쫓아 쫓아 드리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살밤과 거했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족 속에 마침내 노욕을 하였으며 뭐라고 얘기해요? 단지파가 이 아모리족 속에 무서워가지고 못 올라가고 못 쫓아 냈습니다. 결국은. 못 쫓아 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할 바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땅을 거주할 땅의 기업을 구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땅을 거주할 기업을 왜 못합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네들할 바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까 나온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서 보면 여기 나온 겁니다.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은 심판이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오 새끼리의 독사로다. 말걸부 무드려서 그 탄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열두 지파 중에서 요구원못 받는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게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단지파가 거기다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열두 집파 중에서 제외되는 게단집파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단이라는 게 심판을 한다는 그 내용인데 심판을 누가요? 자기네들이 받은 거예요. 왜요? 우상화 생겼기 때문에. 자, 자, 그래서 뭐하고요? 그 다음에 미가의 집에서 그들이 유속을 하죠. 그 다음에 뭐요?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레위 청년과 이 사람들, 그 유다, 그 여기 이 사람들, 그레위 집화와 단지화 사람들과 아마 그 전에 뭔가 서로 교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 저 친구 목사 하는 게 아니야. 야, 저 요나단 목소리야. 그렇게 얘기했겠죠. 야, 한번 가볼까? 가서 친하게 가서 제사장과 일반인과 구별 없이 얘기를 했겠죠. 저는요, 목사는 성도들과 너무 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과 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전 역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번에 나올 때 나온 그사사기그 레위의 처벌 둔 것과 똑같이처럼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과 친해지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해야 될 것까지 다 알아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뭔가 서로가 격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럽니다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너를 이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야? 결국은 뭐냐면 친구처럼. 그 사람의 내용같이 자기가 야 어떻게 해서 여기 왔어? 어, 저 사람이 나한테 왔는데 은돈 돈 준대. 야나서 괜찮아. 스카우트 됐어. 이런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르르하게 나를 제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들에게 청와대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려줘. 그랬더니 뭐래요? 평안히 가. 내가 기도했으니까 괜찮아. 이게 뭐예요? 결국은 뭐냐면 번영주의 쪽이란 얘기죠. 괜찮아. 혹지하지 마.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굿하고 아 이제 굿했으니까 잘 됐으니까 혹지하지 마. 가. 가세요. 이런 거나 똑같은 얘기죠. 그럼 우리가 과연 제사장으로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목사로서 어떤 사명할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자,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신의도 없었던 제사장이에요. 자 보세요.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의 무기를 지니고 미가 집에 왔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세 우상 신상을 부어 만든 신앙, 저 신상이 있을 줄 너희가 아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자기네들이 자기 땅을 찾으러 가면서 왜 미간의 집에 와서 왜 와서 이 짓을 왜 하는 거예요? 왜왜 다섯 왜 명의정탐 알아봤을 때 이걸 봤거든요. 드라빔과 세긴우상과그 다음에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는 거.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법계를... 법계를 생각하면서 이걸 갖고 가면 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지파가 우리가 구원에서 제외된 이유가 바로 이, 바로 이런 것들에요. 이 이것을 법계처럼 갖고 올라간 거예요. 갖고 자 그래서 뭐예요? 자저 18절 20절 보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에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무엇을 해? 야니들왜 그래? 이거 갖고 안되잖아라고 했더니 뭐라고 해요?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집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집파, 한 족속이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거는 요 지금 10만 명, 사나이 교회나 명성교회 같은 그런 큰 대형 교회에서 스카우트가 된 거예요. 아까개척교회 갖고 별벌엽서고 어떻게 돼요? 그문 닫았는데 그런데 보면 한, 한 100명 정도 되는 이런 거, 한 300명 되는 교회에서 아니면 집에서 모든 걸 유숙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데서 스카우트 된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완전히 한 10만 명 되는 대형교회의 스카우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세계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이 본문 말씀을 왜 이렇게 썼냐면 그 당시에도 번영준이 있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지켜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지키가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뭘, 하고, 뭘 합니까? 번영주의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좋은 거, 남들이 보기 좋은 거, 남들이 본때 멋있는 거 이런 걸 가게 갈 수밖에 없다는 라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이 내용이 우리도 여기에 무관하지 않다. 왜 우리가 권력과 결, 결탁하느냐. 어떤 분은 호남, 호남의 어떤 목사님은 가고 정말 우리 대통령 아,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하고 찬성하고 찬양하고. 저는요. 가장 중요한 건 과연 누가 먼저냐. 하나님의 먼저냐. 사람을 좋게 만드냐. 누구요? 사람을 좋게 만드냐. 좋게 좋게 만드냐. 그게 가중요한다는얘기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사람을 위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목사는 아니다. 제사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전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하고 있는 거죠. 자, 자 여기서 뭐그 분위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열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뭐예요? 유혹에 약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유혹에 약하다 보니까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자기 줏대도 없고 자기 기본도 없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 사경의 약점이 사람들 잘 친하고 친화력 없고 좋기는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유혹이 약한 가장 큰 것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목사님도 들 내가 성격이 런 성격이 있다면 내가 유혹이 약하다면 자녀분이 만약 유혹이 약한 자녀가 있다면 그유혹의 약한 자녀를 위해서 뭐예요? 논리를 가르쳐 주는 거 밖에 없어요. 원칙을요. 자요. 적반하장 약육광식 시대. 자요. 그래서 미가가 화가 났죠. 아니 세상에 이거 내걸 갖고 오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웃자, 이웃사람들 전부 다 몰아 갖고 갔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이요 같이 모아 가지고 왔어? 미가 사람들이, 이 단지파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거 정예부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뺏어가면 어떡해요? 그럼 나는 뭐야? 개털이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남은 거 없잖아.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겁을 주는 거죠. 단지파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파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에브라임도 마찬가지로 같은 형제 집화예요. 형제 동맹인데 형제 동맹을 깨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뭐예요? 미가가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결국은 뭐예요? 적분하장도 유분수죠. 내거 내가 갖고 왔는데 내가 찾으러 왔는데 네게 어디 있어? 시끄러워. 가. 결국은 약육강식이 펼치는 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 하는 거죠. 결국은 사무엘상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여기가 사사로에다가 사사가 안 되니까 결국은 마지막 사사가 삼성인데 삼성이 사사가 있더라도 뭐에 평안이 없었죠. 그다음에 미가가 오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사사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왕이 없었으므로 항상 나오는 게 왕이 없었으므로 뭐에 뭐예요? 혼란이 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중간 다리 역할? 그것이 아마 미가와 다음에 나오는 그 뇌위의 사람들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뭐냐면요. 점액질이죠. 점액질은 뭐냐면 이 사람은 결국 어떤 환경 속에도 언행일지 되고요. 어떤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있으면 피하고 자기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할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이쪽 점액질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자, 평온한 백성을 없애고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다. 참, 이것도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 단지파가 올라갔죠. 올라가고서 얘기한 게 이제 가서 한게 뭐냐면, 거기에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로, 라이스에 이르러. 자, 미가와 뭐예요그 에봇, 그 다음에 신상, 모든 걸 갖고 갔죠. 그래갖고 뭐요 라이스에 갔죠 라이스가 단이라고 바뀌죠 근데 뭐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고 하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되 결국은 평화를 하고 조용하고 착한 사람들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뭐요 자기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목적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므로 하나님도 여기서 침묵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은 너무 평화롭게 살기 때문에 법법치도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굳이 누구한테 부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성업을 단이라고 하니라. 그성업의본 이름은 라이스었더라 그래서 뭐예요? 단. 집파. 그러니까 그내내의나일의그 그 비라 나엘의 시종, 비라가 맞는 첫 번째 아들이 단이었거든요. 그 단이 뭐냐면 성읍을그 단을 이름을, 시조로의 이름을 따서 라이스를 갖다 단이라고 바꿔버렸죠. 자, 단 자손이 그 자기들을 위하여 그색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셈의 아들인 연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됐죠. 근데요, 지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자. 단자선이 그들, 자기들을 위하여 세계를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라고 나옵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여기에 자기 이름이 나와요. 자 여러분 모세의 손자가 결국은 증손자죠.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수단을 위해서 자기 돈을 위해서는 바 바꾸고 버리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거예요.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선에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단자선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새 끝까지 우상을로 숨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아, 정리하는데 정리하는데 <웃음> 아.